뭐라고 요 스펙, 금지, 방지, 방지, 금지, 방지, 억제, 억제, 예방의 동사다. 오, 어, 맞아요, 맞지? 동사가 이런 동사고, 하그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전치사가 뭐냐, 프로예요. 악는 거니까요. 주어 나오고 뭐가 나온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 데 이제. 자, 목을 금지하다, 어치자지자지자지 프리벤트 자, 뭐, 뭐 하나 더 줄게, 사별기통차 좀, 근데 뭐가 나와요? 당연히 목조가 원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롬이 나와, 그리고 목조가 투가 나온다고 이거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한다면, 자,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서로카다 프리벤트, 금지하다, 방지하다, 억제하다, 예방하다, 자, 봐봐 A가 비하지 못하게 하다. A가 비하지 못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 다 못하게 하다. 금지방지하는 이게 금지방지, 억제, 예방의 의미가 있는 거야. 목적어 원인, 목적어 하지 못하게 하다. 자 한번 적어보죠. 프리젠테이 말고도 되게 많죠. 뭐 있어요? 어? 오마도아까 이제 힌더 같은 단어도 있어. 힌더. 투 히트 이런 단어도 있어. 요 밴도 있어요. 밴. 리스트리트도 있어요. 개한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벤트. 어. 또다시 이리야. 또, 또. 빨리 불러봐. 디스커리즈도 있어. 디스커링이. 커리즈 용기 용기를 북돋아주는 건 인커링이야. 용기를 빼앗는 게디스커리즈 낙담, 개하다 단념, 개하다할때 이걸 써준단 말이야. 이해했지? 자, 요런 동선을 기록해라 보기엔 스닥까지집어넣으면입니다키스탑 게... 됐어. 이 정도면 될까? 얘네들이 전부 다 등지방지 동선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지나... 아, 용작한번 해보죠. 용작으로 접근하죠? 아까 했었잖아요. 혹설은 뭐라고? 어? 학생들이 폭설은 학생들이 뭐저하겠다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됐다, 됐지. 자, 또 하나,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어, 한 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봐봐요, 폭설 때문에, 폭설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할 수 없었다. 똑같은 뜻이야. 다를 것 같지? 아, 일단 서로 시작하자 이제 자 그러면 아까 공부했던 대로 그대로. 자복설은내가 이제 주어겠지. 이제 그 다음에 못하게 했다 금지 방지의미 못하게 했다 성 학생들이 요의 목적어 A야. 그러면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 뭐야? 목적어 찾자. 명작. 해볼까? 혹슨, 데미스노. 자, 대표적인 동사 하나 쓰죠? prevented 씁니다, 그냥. prevented. 자, 학생들이 students. 그 다음에 from이 나와야 돼, from. from. 어. 그 다음에 등교하는거 있어? 학교 가는 게 뭐예요? going 이니까 going to school. 이게 등교하다냐?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어, 같은 뜻이냐, 이거 보세요. 자, 요거를, 여기가, 이거, 여기 주어가 무생물일 때, 주어가 무생물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려봤을 때, 물주문이라고 합니다. 물주문. 물주문. 물주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생물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주어문이라는 구 뜻이에요. 물주문. 그래서 사물이 주어 나왔을 때는, 사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A, 주어, 때문에. 얘를 주어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목적어 원. 즉, A는, 뭐할수 없다? B 할수 없다. 똑같아. 똑같다고. 자, 얘가 주어죠? 해봐, 그러면. 얘 사람이야, 사물이야. 여기 봐, 여기 봐. 봐. 사람이 사물이야. 이거 여기, 여기, 사기 어? 사물이야 사물이지? 그러면. 폭설 때문에 때문그 다음에 뭐 a a가 뭐야?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었다. 됐네. 자 다시 똑같은 문장 한번 다시 다른 식으로 연결해 볼게요. 또 이거 봐. because of 폭설 뭐야? 아까 heavy snow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은 학생들주 줄을 서면 돼요. 뒤도 아지 등교할 수 없었다. 어떻게 써요? 할수 없다. 푸드나 푸든트 또 투스토 이렇게 써도 똑같은 문장이다 못 같지 같은 문장인란걸알수 있어 아 그렇구나 아까 주어했던게 요거 나왔잖아 뭐때문에 뭐 아까 했잖아 주어 때문에 주어 때문에 왜? 무생물 주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코적으로묶 학생들은 여기 나왔던 바로 뭐야 A. A가 어디로 오거 여기로 온어 여기. 뭐, 어디였던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여기에 학교 받아야지. B. B. 할수 없어. 여기는비할수 없어. 렇잖아그렇 때문에 A는 B. 할수 없어. 이걸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수월해. 꼭. 제발. 제일 중요한. 오늘. 드디어 많은 걸 했잖아.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있습니다. 금지 방지 행사. 자, 기억해. 프리랜드. 자, 빈조순 빈도순, 빈도순, prevent, keep, stop. But you stop it, w h a 있어요. 프리벤트 스탑 키. 키너. 그 다음에, 프로 e e t then, 그 다음에, 디스 s 리 o 알겠어? g e 게 뭐야? 못하게 하는 거야 금지방지, 네. 억제예방이 c a 입니다 못하게 하 l l 못하겠하오만 t get well, you can't get w 영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니까 충분히 소화해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변치문 나올 수 있는 거다 같이 줬다. 자 한글로 써 놓을 때 이렇게 써놓으면 표준 여기에 무생물 주어일 때 주어가 사람이 아닌데 위뭐 이런 거 타자 이런 게 아니라 헤비 여비여비 신호에서 폭소이 주어 나왔단 말이야. 무생물 주어일 때 이렇게 해석 해도 상관없다. 알겠어? 우선 주어 때문에 애기는 피할 수없다 다 아, 같은 거. 내일이 제일 중요요자 지금 더 빨리.